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이경범프로입니다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바로 바디턴과 하체턴의 차이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스윙 중에 하나가 바로 바디턴 스윙이에요 이 바디턴이라는 거는 바디 상체와 어퍼바디 하체와 로어바디 이 양쪽의 바디가 같이 이용이 된다라는 내용이 바로 바디턴 스윙인데 하체턴 스윙과 바디턴 스윙을 약간의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셔가지고 오늘 내용을 준비를 했어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바디턴 혹은 하체턴 스윙을 알아본다라면은 하체턴 스윙에는 꼭 따라오는 게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하체리드 그리고 두 번째 릴리스 이거 두 개가 없이는 하체턴 스윙이 제대로 된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 백스윙을 갔다가 백스윙 간 상태에서 그대로 상체를 고정을 시켜놓고 자 하체를 이용해서 몸을 회전을 시켜주면은 자연스럽게 상체가 한 타임 늦게 따라오면서 클럽이 아래쪽으로 떨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체의 회전과 상체의 회전이 서로 다르게 들어가는 스윙이기 때문에 클럽 페이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열려서 들어오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은 지금 처럼 지금 바로 따라와줘야 되는 게 바로 이 릴리스. 이렇게 되면 은 상체의 앵글은 임팩트의 순간 타깃이나타깃보다 약간 오른쪽 닫혀있는 모양을 나와야 되고 하체의 움직임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려있는 움직임이 나와야지 두 개가 다르게 움직이면서 차이를 만들어내면서 양팔이 그 차이에 끝까지 릴리스를 가져가주면서 한시방향 혹은 두시방향으로 클럽을 뻗어내면서 하체가 리드하는, 하체에 의한 하체 턴스윙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은 제가 말하는 바디 턴스윙은 이 어떤 거냐 하체 턴스윙과 바디 턴스윙이 다르다고 하는데 바디 턴스윙이란 말 그대로 내 전체의 바디를 다 같이 움직여서 스윙을 하는 거예요 상체, 하체 그렇게 된다면 라 내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상체와 하체를 같이 회전을 하면서 클럽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떨어뜨려주면 은 자연스럽게 클럽 페이스는 아까 본 것과 다르게 오픈이 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스퀘어가 되거나 혹은 살짝 닫혀서 들어오게 돼요 그렇게 된다면 내가 이 상태에서 릴리스까지 해주면 은 클럽 페이스가 과도하게 닫히면서 오히려 숙성 구질이 나오는 것을 보실 거예요 여기서 내가 릴리스를 하면서 어깨와 허리를 내 왼쪽 사이드, 왼쪽의 바디를 통째로 회전을 시켜주게 되면 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 페이스는 다쳐 맞게 되고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은 왼쪽으로 휘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반대로 하체를 쓰면서 상체를 막아놓고 하체턴 스윙을 할때 릴리스를 풀로 해주게 된다라면은 공은 공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오른쪽으로 출발해서 인아웃의 스윙 궤도를 가지고. 좌측으로 휘어지는 이런 드로우볼을 만들게 돼요 릴리스라는 단어는 바디턴이 아니라 하체턴과 함께 진행이 되어야 되는 동작이고 내가 바디턴을 할 때는 릴리스를 제외하고 스윙을 하는 게 조금 더 공을 똑바로 보냈는데 도움이 돼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스윙을 할때 하체를 이용한 하체턴에 의한 스윙을 할 것이냐 아니면 몸을 통째로 사용하는 바디턴의 스윙을 가져갈 것이냐 이거를 내가 확실하게 먼저 가져가 놓고 내가 릴리스를 하겠다 혹은 릴리스를 억제해야 되겠다 혹은 나는 릴리스가 잘안돼 그러면 은 나는 하체 턴보다는 바디 턴에 조금 더 맞는 스윙이다 라는 내용을 조금 인지를 하시고 내가 혹은 손목 사용이 좀 많아 그러면 은 나는 바디 턴보다는 바디는 상체는 조금 잡아놓고 하체를 많이 쓰는 하체 턴에 의한 스윙이 더잘 맞다 라는 내용을 인지를 하시고 스윙을 하시는 게내 스윙의 모양을 잡아 나가는 게 내가 공을 좀더 똑바로 보냈는데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 내용은 마찬가지로 드라이버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요 이 내용을 항상 인지를 하시고 연습을 하시면서 나의 구질을 똑바로 가게 만드시는 연습을 하신다면 전보다는 조금 더 고민 없이 더 쉽게 공을 칠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바디턴과 하체턴 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가져가야 되는 동작이 다르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범스 골프, 이경범 프로였습니다.